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일 제주인 고령자들을 돕는 성금 모금이 어느덧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민들의 따뜻한 정성이 모아져 일본에 계신 어르신들께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와 미나상노코토 잊지내데이마스요. <웃음> 어, 반가워, 네. 어머니와 북촌. 어, 조촌? 조촌은 북촌 조촌은 북촌 네, 네. 네. 네. <웃음> 제주도에서 왔어요 살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어 왜 그렇게 힘이 들었어 지난 11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제1제주인돕기특별모금으로 마련된 도민들의 정성을 모아 일본 오사카를 방문했습니다. 올해도 제1제주인 고령자분들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어르신들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건강들은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웃음> 네. 제주도 많이 생각나시죠? 네. <웃음> 어머님 안쪽으로 앉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어머님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한림. <웃음> 아, 네. 저희 아주 자주 가, 는 곳인데. 하 <웃음> 아이고, 아버님 말씀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어, 아버님 올해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난 사이. 난 사이. 그주이치그주이치그 <웃음> <있다. 어머니>. <웃음> 주위에 아, 하나. 하나. 고향. 제주도. 고향. 고향. 네, 애월면. 애월면 수산리. 수산리. 예. 네, 아, 자기 고향 있다 하는 것은 음. 아, 이런 행복이 없습니다. 네. 아, 당우리 졸솔솔솔 바닷지문설이 뽑. 힘든 타향살이를 고향이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제일제주인들 이제는 고령이 되어 고향 땅을 오가지도 못하고 노래로나마 향수를 달래봅니다. 제주도 우리 그 도민들이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아, 성금으로 이래서? 모아서 아버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너무 네, 잘해서. 미안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로금을 전했는데요. 어, 생각나서 오, 고양이 생각나요 어머니? 고양이에서 죽 고생해. 괜찮아요. 꼭 잡은 손. 다음을 계약하며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오사카 이쿠노구에 있는 또 다른 사회복지 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 김영수 어머니, 실례합니다. 아 어머니 강이분요 네. 제주도에서 왔어요. 아 제주도. 어, 제주도고야. 네. 애월면 학위. 학위. 애월, 학위. 아 학위. 수박 많이 나는 학위. 몰라. <웃음> 이게 어머니 제주도에 있는 응.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응. 어머니 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소 그만 제주도 여기 무슨 돈이자 야 그래 어머니가 오만 원이나 해 보내주고 아주 고맙다 예전에 예전에 아리가자이나 응. 당신이 보여준 보여준 응. 사랑에 비할, 순, 비할, 비할 수는 순, 없지만,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 그 헌신, 헌신이 보답하기, 보답하기 위해 제주도민이 마음을 음. 담은 선물을 보냅니다. 아 제주도에서 보내는 선물을 예. 보다 제주도에서 배학 고 게. 네, 제주도에서 살게 할거 같소. 가고 싶어도. 음. 제주도는 나우지 놓고 그, 그 가족래가 나이네. 민나 나그났데 시마다시 서울 쓴대르시교대모 서울 쓴대르시 음. 난시다카라 제주도는 옛날에 어머니 있을 적에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서 버니까 없으니까 아무도 나이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네, 어머니 또 만나요. 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동이 힘들어 시설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직접 찾아뵙습니다. 그런데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같은 번지수들의 집들이 있어서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아, 한국하고 주소 체계가 달라서 같은 번지가 여러 곳이 있어서 지금 일일이 좀 물어보면서 찾고 있는데 네, 조금 어렵습니다. 하 i hi, hi, hi, hi, hi, hi, hi, h 물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응. 안녕하세요. 근데 메뉴 메뉴 제주도에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응. 일본으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앉으세요. 조심해. 거동이 불편한 양옥지 어르신은 귀도 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껴야 했습니다. 네, 일본에 계시는 제주분이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그 때문에 제주도가 얼마나 큰훌류한 나라에 됐어요, 제주도. 그런데 그걸 받고 지금은 일본에 계시는 제주분의 효도를 하려고 오셨어요. 받으십시오, 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제주도 어디세요, 고양이? 한림. 한림. 고향 가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차가 두장 있지 않습니까? 자, 오차 왜? 왜두개 있어요? 네 어. 왜? 이건 저게 그, 진정네 진정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집이 시집, 아... 이거 여섯 시나 <웃음> 생각시지만은 몸이 영대분하네 몸이 까게 거치도 못했니까 네. 가고 싶지? 어? 이젠 몸이 영대분하냐? 어. 몸이 이제 바빠서? 어. 어. 그럼 이그 생각은 없습니다 이게 내년 가을에 또 올게요 다시 무시거 무시거하러 <웃음> 어머니 만나러 어머니 만나러 올게요 뭐래? 네, 예, 어머니 만나러 또 올게요. 어머니, 그때까지 아, 건강하세요. 응, 고맙습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백원실 어르신을 찾아뵙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네 어머니, 더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버지는 학교 마산에서 돌아가셔서 다... 나와서 아버지 처리하라고 그랬어, 아버지. 어머니는 그 고은이머니까지 와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때를 잘 만나서 살아야 해. 때를 못 먹으나 우리 오빠 같으나 어르신을 처음 뵌게 저희가 2017년도인가 2017, 2018년도에 처음 신청을 하셨어 뵙게 됐어요. 근데 어, 만나 뵀는데 어, 말씀을 하시는 중에 사삼 때눈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이루셨다고 근데 자식이 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시면서. 어, 근데 그 말을 입 밖에 내면 은안 되는 줄 알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이제까지 그 살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이게 딱 막혀 있었는데 좀 시원한, 시원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어. 왜 그렇게 힘이 들지. 아이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눈이 내렸습니다. 눈 위로 선열이 낭자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눈이 오면 되살아나 어머니를 눈물짓게 합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고운 얼굴에 웃음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이번 위로금을 받는 분들 중 최고령인 김인황 어르신을 찾아뵙습니다안녕하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저희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방머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촌 어머 촌머 어머 어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가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저희가 갖고 왔어요 예. 요거 받고 더 건강하셔야 돼요 <웃음> 예. 응. 한국식으로는 제가 모셔서 살아야 할 건데 음. 에, 나도 85세, 음. 1 8의 아들입니다 음, 음, 음. 그래가지고 같이 못 살아서 그것만 좀 가슴이 아파요 저가요 음. 음.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 바이 고맙습니다 예예예. 이번엔 한림 출신 조영윤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지력을 잃은 후로 어르신은 고향에 갈 엄두조차 낼수 없습니다. 어? 아버님 고향이 어디세요? 어? 고향, 제주도 네, 어디? 제주도 고산. 예. 고산! 한경면, 아, 한경면 고산. 음. 고향에 언제 가셨습니까, 마지막에? 오, 지금 85년이니까요. 2 0년ぐらい 아, 20년 전에 마지막에 아, 고향 20년 오셨다. 전에. 아버님 그동안은 고향 왜못 가셨어요? 고향. 네. 네. 어, 갈갈 일이 없으셨어요? 네. 음. 음 예. 이거 어머님하고 맛있는 거사 드시고 우리 건강하세요. 저희 제주도에서 아버님 어머님 드리는 거예요. 어, 어. 네, 여기 이렇게 돈도 오가네 오가네 오가네 오가 오가네 오가네 오가네 오가가져왔는데 아버님, 오가네 오가 오가네 오가네 오가네 오 응 음, 소해 나 뭐... 뭐 도시이기면 도시야까라 나8 5애 나이가 많아서 85살 요즘 마다 85살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못 가겠다고 네,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뭐, 코로나 바람에 불편해서 밖에 안 나가니까 다리가 못쓰게 되고 뭐 집안에서 계속 지내시니까 뭐 인지중 그런 음, 증상 많이 나시고 뭐, 하여튼 안좋아요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일년만에 제주분들 찾아와 주시고 뭐, 모든 분들 좋은 얼굴 하셨고 마음, 마음이 막 건강하게 됐, 됐, 됐다 그런 느낌 고향 느끼면서 뭐 마음 공간 찾으신 그런 느낌 옆에서 보니까 제가 행복해요. <웃음> 감사합니다. 위로금 전달과 함께 제주도 한의사회 회원들이 오사카를 방문해 의료 봉사를 펼쳤습니다. 2년 전 코로나 전에 저희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제주도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으로 왔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단은 얼굴 뵙고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 그리고 좀 불편한 데가 있으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야, 그피 솔직해 서 왔습니다. 공덕동 산이요, 저거. 나도 공덕동. 산 거기에 그 풍랑이 <놀람> 있고 청집이 있고 청집이 아이고, 청집이 그 아래 집가 양치일에내 근에 세면 아. 세면 바닥 하이신데 예예 예. 저 어릴 때 놀던 동네인데 아. 지금 앞에 전방위 서충학지전방에 아. 거기에 그 둘째들 아이고 반가워라 우리 동네 공덕동산 사람도 여기 왔지 아이고 반가워라 아. 타국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제주도 한의사회 회원들은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치료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느 곳 하나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이게 풀어진 거예요. 음. 아. 이게 종아리가 그 우리 그 마른 그 육포 같은 거 있죠. 네. 물기가 하나도 없이 꽉꽉 마른 그런 느낌이 있어 너무 단단하시고 이러니까 쥐가 많이 나시거든요 부엌에 서서 조금만 시간이 가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허리가 어 허리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쭉 하고 근육이 다 뭉쳐가지고 네. 쥐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쉬면서 힘쭉 빼고 다시 마셨다가 한번더 내쉬면서 힘쭉 빼시고 쭉 다시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건데 여기 이막물찬 적도 있습니까? 물찬물 열고 네, 없겠어 이렇게 여기 물 많이 쳤었죠 예. 어, 일단 저물 찬다 싶을 때는 무조건 이제 무리하지 말아야 돼 초반에 초반에 너는또도 하고 또 예예예 무조건 초반에 진정시켜야 돼요 아이고 일로 와고상하는거 말도 못해서 매달 울고 애기들 덕분에 그렇죠. 일부 나서 애기들 내게 킵져러분 토벌져러분 세라도 잡아서 죽여 나쁜 도둑질만 안 하고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아픈 거는 진통제로 어떻게 하지만은 이놈이 지나는 게 겁나요, 지나는. 니까요. 저희가 예전 같았으면은 하루 이틀 더 진료하는데 예, 예, 예. 코로나라서 조금 진료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스트레칭 있죠 발목 예, 돌리는 거랑 그거 예, 예. 조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면 내년에 예, 예. 코로나 조금 풀리고 하면 좀 길게 진료할게요. 예, 예. 그냥 조금 살것 같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이 어른들 생각해가지고 이 늙은이들 다 살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해줘셔도 되는데. 아이고 좋지. 한그릇한 음.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마음이 편해. 제주사람들 만나니까 어떻게 편해. 야공덕동산게는 게. 아알고 공독동사. 아이야공덕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웃음> 동네에 뭐 폭랑집 있지. 네. 다 얘기나 그고 아이고. <웃음> 여기에 막. 지도 그림 그 지도 그림한테 지도 감지능 시나 못 찾는 집이 그 고양 까만 게도 보면 반갑다고 친도 맞아지는 얼마 나고 고 <웃음> <웃음> 그 마음 그냥 예. 몸도 편안하고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할머니들도 이런 기회에 서로를 만나는 있어. 기회가 되어졌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주를 만나고 어 제주의 어떤 그 제주어를 통해서 정을 나누는 그리고 마음의 예, 이런 네. 위안과 육신의 치료를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르신들 기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옛날에 이거 먹었는데. 예, 전에는 경호고였고 이번에는 아유, 그 조금, 조금 더3년 만에 온 거라서 어. 조금 더 이왕이면은 자주 못드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해서 아, 옛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게 경호권은 참치회라고 보면 이거는 다근발이 같은 거예요 아, <웃음> 마음 절반 들어간 거니까 건강하실 거예요. 고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제일 제주인 1세대들의 고향 사랑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는 제일 제주인 1세대의 고향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제주도민을 대신하여 제1 제주인 공원자의 밤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후손된 제주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방 직후 마을을 만들어 내는 과정, 학교를 세우고 신장물을 개설하고 전봇대를 세우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제주인의 제1 제주인의 숨결이 어, 느껴지지 않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제주도가 제주에 있는 분들이 제일제주인의 도움만 받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일제주인 1세대, 2세대, 3세대들을 제주로 초청해서 어,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유대관계를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 발전에 공헌해온 제일제주인 1세대들과 후손들은 고향의 발전된 모습과 도민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으로 함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개무량해요. 우그마을을다니면 우리 감귤밭을 이렇게 리 우리 야 이거 리 우리 우리 참 고생한 보람이여기리 우리 우리 우느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제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앞으로도 제주는 자랑스러운 제일제주인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